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어디로 왔는지 다들 아시나요? 제주도 먹방 영상을 보셨으면 은 제가 제주도인 걸 아실 텐데요 여기는 제주 오설록 해차 페스티벌 입니다 와우 오설록 녹차가 에서 사진도 찍고 이제 녹차로 된 디저트 뭐 케이크 뭐 여러가지 맛있는 거 많으니까 뭐 오늘 먹방 제대로 찍어 봅시다 날씨가 너무 부셔요 근데 날씨 진짜 좋아 오늘 인생샷 건지겠다 따라오세요 가자 가자 가자 칠 쓰세요 칠, 칠. 2을 써야죠 이거는 뭐 이벤트 참해야 네, 되는 요 이벤트 참.. 지층오전로 40주년 맞이해서 행사하고 있는 건데요 네통좀새존3에서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 올려주시면 지금 텀블러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전 찍은 거 보여주시기만 하면 이거 세작 드리고 있어요 아 내일 정승원님 오시네요 근데 저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꽃잠프로젝트님의 공연을 볼 거예요 아, 그럼 일단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시죠 어. 포토존, 포토존. 어, 어. 아 여긴가 매. 요줄줄 줄. 줄을 서세요 줄 아, 이거 진짜야? 진짜야? 진짜? 아 같이 같이 와. 잘생겼다 <웃음> 제 땀이 엄청 나거든요.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기 전에 음료 하나 사가지고 갈라고요. 인기 많은데요 여기? 안면 짱비로. 롤롤 맛있는 거 엄청 많아. 오, 어, 불 이게 삼다염 제주 연귤 아이스요. 이게 달빛 꼬기. 어, 이게 달빛 꽃기다 어, 그러네. 배향이 나는데 그 중국에 무슨 술이 있는데 그 배향나는 술이 있거든요 그런 그 향긋하고 달달한 약. 맛있다 어, 저기 있어요 저기 우와. 여기서 찍으면 되는 건가 그냥? 포즈 취해주세요 무슨 포즈를 원해요 이제? 오소독 같은 포즈 <웃음> 일단 여기가 너무 이쁘 그러니까차그 이렇게 생겼구나 나나나나유로워그자유로이그그 나 사이에서 얼굴 고그아 어디있지? 자유로워. 그 자유로워. 이게 수학을 안한 거래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린 잎인가 봐. 이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요. 먹을 걸 먹어야겠죠 이제. 음 이거 다해서 사라 팔천 원. 니다 짠짜잔 이게 녹차 오프레드하고 한라봉 오프레드. 녹차 아이스크림, 그린티 소르테 조각 케이크. 어, 롤 케이크 원형. 제주 녹차 밀크티. 이게 맥 층층 있는 게 진짜 진해요. 맛있어. 이 녹차 아이스크림은 달지가 않아요, 이렇게 이건 퍼먹는 건가봐요. 스무디 같은 느낌? 맛있어. 나 너무 급하게 먹느라 숟가 숟가락 합친지도 몰랐어. 오. 물 케이크 아 미안해 나 이쁘게 먹고싶은데 양의 아, 뚜껑이 네. 엄청 꾸석해요 <웃음> 즐츠고 준비되셨나요? 네 준비됐습니다 잘컥잘컥잘컥아 저희 사진 찍으셨어요? 제가 한번 확인해드릴께요 저거는 네. 그, 이 올려주시면 이것도 세장다 올려야 돼요? 아현장가 올려주시면 요아 진짜요? 페스태그랑 같이 올려주시면 되네네네네 우리 3만원 이상 먹었잖아요 저거 티 체험하러 갈수 있어 헉! 가, 가. 고 이거 이거! 이게 3만원 이상 영수증을 보여주면 은이 중에 4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3개고요 아래는 달콤한이까 2개였는데 점수 멀쩡해요 아이고 아이가 근데 나삼각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그냥 저희 거 중에 하나로 할. 수있어 어, 뭔가 개가 된느낌이다 <웃음> 손으로 빼내서 맡아보으셔도 돼요 <목소리> 다른 분이 먹는 것데손 들어가. 아 이거는 먹는 게 아니에요. 아 먹... 먹는 게아니아 아, 네. 아, 아, 먹는 게아수로 쓰시는 거. 아. 뜨어어 <목소리> 아, 아, 아, 냄새 좋다. 만만해. 박스티 만들기 습니다 오. 빨리 가자 가자 아, 가자 가자 가자 가자. 많구나. 이쪽은 가루, 이쪽은 티백, 상콤 오, 이거는 약간 향긋 대표 메뉴. 이차 이름은 새 자리. 여기 안에 있나 봤더니 참트 그러니까 여기,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빨라가지고준것 같아요. 이향 진짜 좋아요. 뭘잘 몰라요 음, 네. 드라마 가끔 이렇게 먹던데 <웃음> 음. 음. 아 근데 이건 떫은 맛이 좀 강하다 산뜻한 가벼운 녹차 맛이 아니야 떫은 음. 내가 그냥 내열을 끄치고 가는 느낌 그리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무설록 아. 40주년 해차 페스티벌 이렇게 즐겨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제가 평소에 녹차를 자주 챙겨 먹긴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평소에 즐겨 먹었던 녹차는 뭔가 가공된 맛이라면 은 이거는 진짜 완전 진한 그 진실된 녹차에 봐?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이런 조금 고급진 녹차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녹차가 이제 5월 달부터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린잎 처음 나는 잎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를 해차라고 하는데 뭔가 그래도 어린잎이니까 더 산뜻하고 신선하고 향긋한 차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녹차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가지 향을 첨가해가지고 다양한 맛을 내는 것도 조금 신기했고 오늘 좀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에 초대해주신 오설록 감사합니다 40주년 축하드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다면좋아요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오설록 녹차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